안녕하세요 비니비입니다 아 좋은 아침 코코야 어머 어떡해 집사 내년 문 열지 못할까 어제 새벽 4시 코코가 울어서 문을 열어주었어요 원래는 30분쯤 후에 밖에서 울면 다시 현관문에 들여보내주는데 어제 너무 피곤해서 그만 잠이 들어버렸나봐요 코코야너 계속 그러고 있었던거야? 내년 내가 지금 여기서 몇 시간째 이러고 있었는지 아냐? 아이고 동네 사람들 여기 좀 보소. 이것들이 밥도 굶기고 흐 <웃음> 이주의에 반깨스 아이고 꾸꾸 죽네 이것은 비니들이 가장 좋아하는 당미역국이지요 어제저녁 끓여먹고 남은 백숙국물에 불린 미역을 넣고 끓이면 영양맞고 맛좋은 당미역국으로 변신 구수하고 진한 닭고기 국물과 부드러운 미역이 만나면 그 맛은 아주 베리 굿비니네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해먹는 음식 중 하나이지요 이것의 정체는 아몬드 브레이크 보면서... 어디 이건 뭐야? 자 아침밥 한 그릇 뚝딱 먹어 치우고 현빈이는 온라인 수업하면서 간식을 먹고 있네요. 집사야, 내가 죽거든 내 참치를. 그래. 그리고 엄마, 가 미안 미안. 음. 아고. <웃음> 일분만 늦었어도 죽을 뻔했네. 여봐라. 열어라 음 집사노 한 번만 더 그려봐 또 그려면 꾹꾹 삐짐 그래 엄마가 이제 잘 열어줄게 아이고 저런 하루종일 춥고 배가 많이 고팠구나 어우 관한데 맛있어 배안 불러 아까부터 엄청 먹던데 어 먹을 때 말을 맞대요 잠깐 남은 시간. 어목 한탄. 안녕하세이요 아빠 봐 쉬고 아 다음 타자는 데비니. 과연 순분는이야마법진이 아, 아, 아, 한수. 이제 내가 최강이다! 집중을 했구만. Very good! 너의 명예를 되찾아라, 현빈아. 알았습니다. 안녕, 빨라, 빨라, 빨라. 아! 예뻐졌어! 현재 김태빈 명인이 이승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한에현야 꾸꾸 너 아주 편하게도 자는구나 근데 너 거기 아예 눌러 살리고 그려 그래? 이제 밖에 집으로 나가야지 누가 꾸꾸 누가 꾸꾸님의 단점을 깨우냐 내가 다 알면서 그척 하고 있던거 아니야? 아 그런가? 근데 내가 아직 질리지 않는 내가 더내어 네, 자는 척 하는 거다 들켰네. 네. 아, 귀엽디. 아를 잡아 네 그래서 엄마 아빠도 비니들과 같이 처음 카트 경주에 도전해 보았습니다. 비니가 족 준비하시고 출발! 출발하자마자 현빈이가 1등으로 달리고 있는데요 어머니 아빠가 갑자기 1등으로 치고 달립니다 에고 아빠의 실수 어, 그래다그렇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고맙습니다 아, 나 뭐야 아빠의 실수로 엄마가 1등으로 올라가고 현재 꼴등한 대빈이 아니 갑자기 엄마가 울부짖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런 1등으로 잘 달리던 엄마가 장애물에 걸려있었군요 엄마와 만난 아빠 펭귄 엄마와 아빠가 후진할 줄을 몰라 장애물에서 나오질 못합니다 아니 안올라가죠에이 엄마와 아빠의 꼴찌 되겠다 <웃음> 이거 내가 했으 뭐야 이거 축구 하만봐 아.. 바로 폭신한 곳으로 <목소리>